좀 많이 얻으셨습니까? 설 지금 37개요 어? 되게 많은데요? 하실래요? 미리랑 바꿀래요? 아 그럴까요? 개당 얼마죠? 아, 한 다섯 개 어? 개당 다섯 개요네 잠깐만요 너무 혜잔데? 완전 싼거예요 지금 초기라서 이 가격에 해드리는거고 아 그래요? 초반이라 이 가격이에요? 네, 네 그러면 저 되면... 50개 드릴게요 10개 해주세요 근데 여기는 동물 못 키워요? 안길들여졌는데 동물을 길들일 때 먹이가 달라요 파파고 길들이고 있거든요? 파파고요? 파파고는 씨앗 먹, 먹을 텐데? 맞아요 근데 하트만 뜨고 아 그, 그... 개가 좀 튕기는 거예요 아, 여러 얘는, 개 먹여야 될 수도 있어 이게 파파고 아닌데? 다르게 생겼는데요? 무슨 소리예요 똑같아요 <웃음> 아니, 안 똑같아 <웃음> 파파고요 저희 파파고예요 왜못 알아보세요? <웃음> 다르게 생겼잖아요 <웃음> 똑같잖아요 다르게 생겼어요 앵무새 어, 아니에요 <웃음> 앵무새 아니잖아 <웃음> 약간 피존처럼 생기긴 했는데 다르게 생겼잖아 일단 여기요 음. 직접 직접 구워서 쓰세요 어 어디가 어디가 <웃음> 어디 그대로 가시는 거 아니죠? <웃음> 아 드려야죠 드려야죠 드려야죠 <웃음> 아 감사합니다 재미를 주셨기 때문에 더 넣어드렸습니다 오예 <웃음> 아좀 좀 무서 무섭게 생겼는데 팝파고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우리 애가 아니야 피... 피존달만데아 <웃음> 자꾸 계속 튕기네 아유. 길들이면 보여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지금 시세는 얼마인데요 철 하나에 밀2무개네뭐라고요저철 <웃음> 하나에 다섯 개로 받은 것 같은데 초반이라 좀 싸게 파셨네 <웃음> 아 시세를 몰랐어 근데 그 길들이고 계시잖아요. 네이 옆에 이거 떨어져 있는 거알 주셨거든요 어? 알도 있어요? 네 그거 저희 파파고 알 같은데 <웃음> 그런 거거든요 이름도 파랑이거든요 파랑어치 어, 그거 파시면 안 돼요? 이거 사세요? 미리 스무개 드릴게요 몇 개요? 스무개 열개만주세요열개 아, 쌍아 아밀 말고요 철아밀 <웃음> 60개에 팔게요 그러다 가져가시네 교환하시죠 어? 60개 준거 맞아요? 나 네, 60개 나 7개 받은 거 같은데요? 엥? 근데 그거 알, 알 확률이 30%더라고요 <웃음> 아니 그거 <왜> 지금 말해요? <웃음> 다 거래 완료하고 말해요 왜? <웃음> 와 이런 게 어딨어 <웃음> 원래 팔기 전에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쁜님한테 사기당했어 알 사라졌는데요? 알 아, 사라졌다고요? 네 실패하신 겁니다. <웃음> 이거 이좀 있어 보이는데요, 새가? 그게 매력이죠. 가까요 어? 어, 어, 어, 아. 기는데저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할 거예요. 길들이질 때까지. 아 이거 안 힘들어질 같은데요? <웃음> 그래요? 가두 길들지 못하면은 그냥 가두고 키우죠. <웃음> 유리로 보면 되잖아. 표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 오케이. 잘안할것 같은데. <웃음> 철광석으로 표시해둘까? 누가 캐가려나? 철광석 표시해둘. 어어어어! <웃음> 어 와! 어저 불난다. 어? 여기.. <웃음> 어 어떡해. 여기 땅땅좋아지겠는데 평평해지고. 아 근데 이거.. 끌쌍하게.. 고 그냥 불 지피.. 지펴가지고 여기 평야로 만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. 딱따구리알 한번 팔아볼까? 딱따구리알 이거 좀 흥미로운데? 혹시 숨토님 알 사세요? 네 알..알이면 다 사요 딱따구리알 혹시 사실래요? 그밀 60개 받을게요 어왜 이렇게 비싸? <웃음> 값이 엄청 올랐는데? 아 그럼 철로는 몇 개예요? 철로는 3개 아 그럼 철로 팝니다 철로 삽니다 어떻게 배달해드리지? 아 근데 배달까지 해줘야 되나? 자, 잠시만요 숨토님 이거 배달해주는 거는 밀 5개 더 줘야 되거든요 아, 제가 갈게요. 그럼 제가 가면 좀 깎아주시나요? 아, 오면은 밀 다섯 개 깎아드릴게요. 이쿤님, 왜물 한가운데에 계세요? 두바이의 기적이라고 아십니까? 물 한가운데에다가 이제 제 섬을 만들 겁니다. 대박. 빌 붙어서 살아도 돼요? 예, 같이 건설하실래요? 네. 아, 직접 지어야 돼요? 도시계획 도시 알려드릴게요. 아, 아 여기서 빌 붙어서 지어도 되냐고요?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서요? <웃음> 아. 왜 이렇게 좋아요. 아, 돼요, 돼요, 돼요, 돼요. 잠깐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교환하죠. 여기 딱따구리아 이거 데리는 겁니다. 이거랑 아, <웃음> 미, 미, 미 많이 가지가 셨는데 <웃음> 네. 그거 34에서 어, 달라 갔다. 어, 날라간, 나왔다. 날라간, 날라간, 날라간, 날라간, 어, 달라 갔다. 씨야, 씨야, 씨야, 씨야, 씨야. 뭐야, 제 어디 가요? <웃음>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주인 아니에요? <웃음> 길들어야죠 <웃음> 빨리 <가서 미리> 어디 <웃음> 빨리 가서 주세요 저거 길들일 수 있다 저거. 길들일 수 없네 딱딱 우리 아 이거 길들여지는 게 아니구나 아저 이제 알안 사요 또 낚였어 아니 가, 가둬두고 가둬두고 써야지 어 사라졌다 아이고야 날라가 버렸네 비맞을라고저 <웃음> 이제 알안 알 사요 30% 확률로 나온 건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럼 밀드릴게 밀 가져가세요 와아 끝!